갑습니다 당구의 속을 낱낱치 파헤치는 해법 당구 빌레입니다자 이번 시간에 소개해드릴 내용은 뒤 돌려치기를 치시는데 뒤 돌리기죠. 치시는데 1족구가 1족구와 수구가 장 쿠션에 근접해 있을 때, 자 이쪽 라인이 되겠죠. 자 그런 배치가 떴을 때 편하게 치는 방법입니다. 자 어떻게 되는지 확인하러 가시죠. 자, 오늘 하시는 내용은 뒤돌려 치기 어 1족구와 수구가 장쿠션에 근접해 있을 때 치는 요령입니다. 자, 예전에 제가 뒤돌려 치기를 설명해 드린 부분들이 많습니다. 자, 그 부분 자, 다시 생각을 해 보면 자, 1족구가 여기 있고 제 공이 요로 갈 거죠. 요쪽으로 대각선 이쪽으로갈 겁니다. 그러면 여기는 느낌팁 자, 기로갈 거니까 여기는 반팁 정도 되겠죠. 반팁. 여기는 원팁, 여기는 투팁, 여기는 쓰리팁. 여기는 포팁. 자, 그렇게 됩니다. 자, 요 당점 주는 거를 기본적으로 가져가고요. 그다음에 가져갈 것은 뭐냐면 앞전에 대칭 시스템을 했습니다. 자, 뒤돌리기는 자, 요렇게 가는 라인이죠. 그러면 여기 20을 맞으면 자, 요렇게 와서 코너로 옵니다. 자, 근데 여기는 앞에 있을 때는 요렇게 가면 됩니다. 자, 10포인트 정도 되겠죠. 10포인트 정도만 가도 제 수구는 코너를 오게 되어 있습니다. 자, 중간에서 치면 자, 1족구가요 쯤에 있다. 하면 요로 보내 주시면 되겠고요. 이렇게 있다 하면 여기 라인은 저기 단 쿠션 10 포인트를 맞추면 됩니다. 자, 거리가 가깝죠? 자, 거리가 멀 때, 거리가 멀 때는 음, 일반적인 어, 스피드보다는 빨라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는 스피드가 2.5레일 이상이 나가야 됩니다. 3레일이면 더 좋고요. 이 정도 자, 1조구가 내려와서 요 정도에 있다 자요 정도가 2.5레일 정도 되겠죠 자 여기 있으면 2레일 여기 있으면 1.5레일로 스피드를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자 여기는 타격이 들어가야 되고요 이쪽에는 자 일반 그냥 타격이 별로 없는 어, 그런 팔로샷만 넣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는 여기 쓰실 때는 큐를 부드럽게 밀어주셔야 됩니다. 자, 부드러운 샷이 필요한 구간입니다, 이쪽에는. 자, 일단은 배치를 다놓고 제가 한번 시타를 하면서 설명을 드려볼게요. 자, 배치를 이렇게 세웠습니다 자, 일족구는 코너에 있고요. 제수구는 거의 일차선상에 있습니다. 자, 이럴 때는 당점은 중단 당점. 스피드는 3 내일 정도의 스피드. 3.5로 하셔도 되고요. 자 중요한 것은 1족구가 있는 위치, 제가 수구를 맞고 이렇게 가는 라인이죠. 자요 라인 반 두께를 기준으로 잡습니다. 여기는 반 두께로 쳤을 때 여기는 느낌 팁 당점 여기는 반팁 여기는 원팁 여기는 투팁 여기는 쓰리 팁 여기는 포팁뭐 그런 식으로 됩니다. 자 저기에 제가 이렇게 보낼 테니까 여기는 느낌 팁만 주시면 되겠죠. 중단 느낌 팁반 두께 스리레일의 스피드 미들팔로미들팔로자 이렇게 치면 코너로 오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중간 위치도 한번 시타해 볼게요. 자, 요번에는 이렇게 배치를 세웠습니다. 자, 1족구가 자 중앙 정도에 있습니다. 그러면 2팁이나 3팁 사이에 당점을 주시면 되겠죠. 그리고 수구는 일자선상에 있습니다. 자, 요럴 때는 수구가 이쪽으로 가야 되는 거죠. 그러면, 반두께기 때문에 일족구도 코너를 향해서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족구가 돌아 나와서 여기서 키스가 발생을 할수 있겠죠 그래서 여기는 일자일 때는 두께를 8분의 2 두께를 보시면 됩니다 8분의 2 두께 자, 3팁을 잡았죠 8분의 아, 8분의 4 두께에 3팁을 잡았으면 8분의 2 두께면 당점이 한 개만 내려가 주시면 됩니다 한 칸만 자. 당점 한 칸만 내리시면 됩니다. 중화단 당점에 8분의 2 두께에 2팁이나 3팁을 주시고 어, 간결하게 치시면 되겠죠? 어, 간결하게 치시면 되겠죠? 자, 조금 두꺼워서 조금 짧게 왔는데, 그래도 득점이 가능했네요. 자, 코너로 오는 라인. 음, 여기는 키스가 나기 때문에 8분의 2 두께로 설정을 한 거고요. 자, 그리고 이쪽에, 앞쪽에 있을 때도 한번 시탈해 볼게요. 자, 이번에는 이렇게 배치를 했습니다. 자, 여기는 뭐, 포팁 정도의 당점 라인이 되겠죠? 그러면 포팁. 8분의 2 두께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여기가 8분의 2 두께. 자 여기는 8분의 1 두께가 되겠죠. 8분의 1 두께의 중화단 당점 포팁을 주시고 치시면 됩니다. 샷은 되도록이면 부드러운 샷으로 치셔야 되고요. 스피드는 1 5레이면 충분합니다. 8분의 1 두께를 보시고 부드럽게 미들팔로우를 부드럽게 넣어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10포인트를 맞고 10포인트를 맞고 코너 쪽으로 오게 되었습니다. 미들팔로를 부드럽게 넣어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10포인트를 맞고 10포인트를 맞고 코너 쪽으로 오게 되었습니다. 이 패턴으로 기본을 잡으시고요. 자 기울기가 있을 때도 자 한번 시탈해볼게요자 이번에는 기울기를 만들어봤습니다. 뭐 대략적으로 봤을 때뭐한두칸 조금 더 되겠네요. 요 정도면 자요 정도 되면 8분의 1 두께로 똑같이 치시면 됩니다. 자시탈해볼게요 당점 하나 빼는 거아자 두께를 하나 빼는 거죠. 자 똑같은 스트로크로 치시면 됩니다. 자, 똑같은 스트로크로 치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코너로 들어옵니다. 기울기가 생길 때는 8분의 1 두께, 자 없을 때는 8분의 2 두께, 자 똑같은 라인 되는 거죠. 자 그러면 몇 가지 시타 화면을 보시면서 조금 더 상세히 구체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타으로 가시죠.